내가 n o 마 sure 본 적이 또 없어. 내가 전화 오기 전에 일진 출신이야. 우리 다 일진 출신이야. 나 p e 살이야. 여기는 네가 a p 까지다 o n 학교라면 완전히 처음 o n who's a p e r 은 o 락거리부터 졸업 e r s 가 n who's a p e 잘생긴 얼굴에 하루도 성할날 s 야부 아부? o s a person w h 누구나 적당한 아부는 다 오사니까 무조건 태상 형님에게 붙어 있어야 태상 형님한테 반항하는 새들을난냥 먼저 죽는 줄알어 너는 중대 풀면 뒤졌어 이기. 너 얼굴이 왜 그래? 근데 풀었다 네가 나보다 먼저 뒤질걸 물 들어올 때노절라말 몰라? 이건 기회야 고분인고분말잘 고급 듣는 게 학교 생하이 편할 거야. 나도 좋아해. 안 떨어지자! 아보의 고수들은 절대 티가 나지 않는 법이죠. 자꾸 나서지 마. 상대 힘을 이용해서 제압하는 거야. 명심해. 현실에선 극적인 반전도 없다. 이기는 자가